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6쪽에 에, 네 번째 파트, 명령어 및 제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1번에 보니까 명령어 형식 및 실행이 나와 있군요. 자, 여기 보시면 명령어 인스트럭션이라고 합니다. 아저씨 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셔야겠죠. 명령어 인스트럭션은 크게 두 가지 OP 코드와 어퍼랜드로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o 오피 코드는 명령 코드부 또는 뭐라고도 합니까?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오퍼랜저는 이제 번지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소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명령 코드부, 즉이 오피 코드가 m b t 일때 표현 가능한 명령의 가질 수는 2의 e n승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8비트를 1워드를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오피 코드가 여기가 3비트였다. 이때 표현 가능한 명령, 인스트럭션이 개수는 2의 3승에서 8가지 명령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여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인스트럭션은 뭐로 되어 있다? OP 코드와 오퍼랜드로 되어 있다. 명령 코드부와 번지부, 연산자와 주소으로 되어 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연산자의 기능을 보시게 되면 어떤 기능이 있나요? 연산자는 여기 보니까 함수 연산 기능, 또뭐 있나요? 전달 기능, 제어 기능, 입출력 기능이 있고 연산자의 기능 중에서 그 주소 이전 기능, 데이터 검색 기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산자를 가지고는 데이터의 종류, 작업 소요 시간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주 연산자의 기능이 아닌 것 또는 연산자를 가지고 알수 있는 능이 아닌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산자의 기능은 아주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연산자의 기능은 함수 연산 기능, 전달 기능, 제어 기능, 입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연산자의 기능 중에서 없는 건 뭐예요? 주소 지정 기능, 데이터 검색 기능, 이런 건알 수가, 어, 이런 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연산자를 가지고 데이터의 종류라든가 작업 소유 시간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부, 번지부죠? 오퍼랜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데이터의 주소 자체, 또는 데이터가 있는 주소를 구할 때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은 뭐 컴파일러 기술을 사용이 되고, 많은 범용 레스트를 사용이 되고, 메모리 접근 횟수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령화 형식 중요합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보시니까, 0주소, 1주소, 2주소, 3주소가 있는데, 0주소는 말 그대로 연산자만 있고요. 주소가 없는 형태입니다. 명령의 주소부가 없습니다. 주로 이제 스택 구조의 컴퓨터에서 많이 쓰이고요. 메모를 참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연산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주소는 주소부가 딸랑 하나고요. 에, 연산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누산기, 어큐뮬레이터, 누산기, ACC에서 이루어진다는 라걸 기억하시고요. 2주소는 이제 범용 레스터죠. 대부분은 이 2주소의 이, 이 형식을 쓴다는 얘기죠. 에, 연산자가 있고 주소 1, 주소 2에서 주소가 2개 있고요. 주소부가 2개인 가장 일반적인 형식인데 이거는 연산 후원래 값은 어떻게 된다? 부존이 안 된다는 라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연산을 했냐면 add에서 100번 레스터와 그 다음에 이제 200번 레스터의 내용을 더해라 이런 명령을 했다고 가정하죠. 그래서 여기에 100번 레스터가 있고요. 100번지, 200번지가 있을 때 100번지 아래에 있는 값이 여기 300이고 400, 200번지 아래에 있는 값이 400이었다. 하면 두개 내용을 더하면 700이 되겠죠. 이게 어디에 기억된다는 얘기예요? 이 연산한 결과가 주소 1에 이렇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연산 후, 이, 이 주소 형식에서 연산 후 원래 값은 예,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잘 읽어보시고, 3주소 형식은 주소부가 3개고요그 아, 다음에 이제 연산 결과는 주소 3에 기억이 되기 때문에, 예, 연산 후 원래 값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라는 거, 기억장소, 기억장소를 가장 많이 참조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 형식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주셔야 됩니다. 0주소는 예, 스택구조 컴퓨터 니다 메모리 참조하지 를 않기 때문에 연산속도가 가장 빠르다. 1주소는 연산이 이루어진다. 누산계에서 이루어진다. 2주소는 연산 후 원래 값이 보존이 되지 않는다. 3주소는 연산 후 원래 값이 보존이 된다.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씩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스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은 가장 나중에 입력된 자료가 먼저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LIFO, Last In First Out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스택은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삽입과 삭제가 한쪽 끝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데이터를 밀어넣는 동작을 뭐라고 합니까? 푸시라고 하고. 푸시할 때는 지금 A, B, C, D 이런 식으로 사입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동작을 뭐라고 합니까? 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택에서 이탑 포인트에서 스택에서 데이터가 삽입 또는 삭제되는 지점이 되겠죠. 꺼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D, C, B, A 이렇게 거꾸로 꺼내질 자리에서 last in first u p 맨 나중에 들어간 자료가 처음에 나는 이런 자료 구조를 뭐라고 한다? 스택이라고 하죠. 자, 입여해보시고 스택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푸시, 삭제하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팝이라고 한다. 자, 입여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 보니까 명령어의 구성을 가장 바르게 표현한 거 그랬죠. 명령어는 뭐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명령코드가 번집으로 되어 있다고 라 기억하시고, 자, 이번에 명령어의 구성에서 처음 바이트에 기억되는 건 뭐가 기억되어 있다? 그렇죠. 오 p 코드가 기억되어 있죠. OP 코드. 사 4번 정답이 되겠죠. 3번에 명령어 설계시 고려할 사항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죠. 자, 컴파일러 기술을 사용한다. 메모리 접근 횟수가 감소된다. 많은 범용 레스를 사용한다. 제한적이고, 복잡한 명령어 세트를 쓴다. 자, 명령어 설계시 고려할 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내용이고, 4번에 제한적이고 복잡한 명령어 세트를 쓰게 되면 프로그램 할때 제약사항이 많이 따르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4번 문제 보시면 명령어오성에서 연산자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연산자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뭐가 없다 그랬죠? 주소지정 기능이 거없다 그랬죠? 나머지 입출력, 제어 함수, 연산 기능 다 있습니다. 잘 암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5번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자, 명령어의 구성 중 연산자 부분에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봤죠? 인스트럭, 인스트럭션, 형식, 명령의 형식이라든가, 동작 코드, 데이터의 종류, 명령어의 순서, 연산자 부분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예요? 데이터 종류는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6번에, 명령어가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거, 뭔알수 없다 그랬죠? 작업 소유식 아니면 알수 없다 그랬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나머지, 나머지는 이제 제공합니다. 기억하시고요. 7번에, 8비트를 이 워드로 이용하는 컴퓨터에서 o 피 코드가 3비트를 이용했다. 몇 가지 인스트럭션을 사용할 수 있는가? 3비트니까 2의 3승에서 몇 가지? 그렇죠. 8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이제 보셔야 됩니다. 8번 문제, 같은 문제인데요. 명령어의 구성에서 연산자부가, 이, 지금, OP 코드죠. 이 OP 코드가 몇 비트라고 되어있죠? 여기가 3비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부, 번지부죠. 이게 5비트로 되어있을 때, 이 명령어 사용하는 컴퓨터에, 컴퓨터는 몇 가지 동작이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명령의 가지수는 뭐가 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이 OP 코드, 연산자부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EMS, 삼성에서 뭡니까? 여덟 가지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여덟 가지명령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 명령에 가질 수는 연산주, 연산자부, 오피코드와 관련이 있는 거지, 주소부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잘 눈여겨보시고요. 7번하고 8번 문제를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니까, 0주소 명령은 연산시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한다? 0주소는 스택 구조라고 그랬습니다. 1번 정답이죠. 자 10번에 기억장치에 액세스할 필요 없이 스택을 이용해서 연산을 수행한다. 뭐예요? 예, 스택을 이용하는 건 0주소. 1주소는 뭐죠? 연산이 누산기에서 이루어진다. 연산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누산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랬고 2주소는 이제 원래 값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원래의 값이 보존이 안 된다. 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3주소는 예, 연산의 원래 값이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특징을 하나씩 알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0주소는 스택, 1주소는 연산이 누산계에서 이루어지고, 2주소는 연산 의 원래 값이 보존이 안 된다. 3주소는 연산 의 원래 값이 보존이 된다. 이 특징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1번에 기억 장소인 스택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는 무엇을 쓴다 그랬습니까? push. 그 다음에, 꺼냈던 데이터를, 저장했던 데이터를 꺼낼 때는, 출력할 때는 pop을 쓴다 그랬죠? 12번이 그 문제입니다. 스택에서 데이터를 사입하거나 삭제하는 등 에, 삭제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연산으로 과일 나타내는 거 사입하는 건뭐 한다고요? 푸시. 삭제하는 건 뭐라고요? 팝. 푸시와 팝으로 이루어진 3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연산의 입력 자료가 변하지 않고 보존된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3주소 형식이라고 했고 정답 4번이죠. 자, 14번 문제 보시면. 하나의 명령어와 두 개의 오퍼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처리할 데이터를 제1, 제2 오퍼랜드에 기억시킴으로 그 처리 결과를 제1 오퍼랜드에 기억시킴으로 제1 오퍼랜드로 표시된 장소에 기억되어 있던 내용은 처리에 지워진다 라고 되어있죠. 여기 뭐 힌트가 나왔네요. 두 개의 오퍼랜드,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원래 값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투 어드레스, 이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보니까 에한 워드의 길이가 42비트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총이렇게한 워드의 길이가 40총 42비트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 중에서 에 오피코드 앞부분이 이제 오피코드고 앞부분이 오피코드죠. 오피코드가 몇 비트라고 했나요? 여기는 이제 6비트라고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3주소 형식을 쓴다 그랬죠. 주소부가 이렇게 번지부가 3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 1, 그 다음에 어드레스 2, 그 다음에 어드레스 3. 번지부 이렇게 3주소 형식의 명령 사용했다면, 이 컴퓨터의 메모리 공간은 몇 워드인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이 문제는 42에서 몇을 빼면 됩니까? 나머지 주소 공간은, 에 OP 코드를 빼게 되면, 6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렇게 이제 36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주소분이 36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세개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6을 배수로 나눠요 그렇죠 3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31은 3 3 2, 6에서 이제 36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각각이 요 각각이 이제 1 비트라, 2티트라비트라는 거죠 요 각각이 몇 비트라는 얘기예요 요 각각이 1 2트 2비트라는 겁니다 12비트 즉이 12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합니까 메모리 공간을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2의 12승에서 얼마가 나이 될까요 4천. 시면 이렇게 답을 찾으셔야 되죠 정답으로 해서 몇번 2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포인트 12번의 주소지정 방식을 보겠습니다 자, 이 주소지정 방식은 아주 심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잘기억 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접근 방식에 의한 주소지정 방식을 보니까 암시적 주소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소를 지적하는 필드가 없는 0번지 명령에서 스택의 탑 포인트가 가키는 오프랜드를 암시해서 사용한다. 암시적 주소, 암시주소. 이렇 보시면 되겠고. 즉시 주소는 이미디어트라고 합니다. 에, 요거는 이제, 에, 메모리 참조를 하지 않습니다. 주소분에 있는 값 자체가 실제 데이터입니다. 이 OP코드 오프랜드가 있다고 라 하면 이 주소부에 있는 이 값이 실제 값입니다. 메모리 참조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참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빠릅니다. 그다음에 직접 주소는 이 다이렉트라고 하죠. 다이렉트.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주격장신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명령이 이렇게 있다면 오피코드와 그다음에 오퍼랜드 번지부에 있는 번지부에 따라가면 이 번지부에 있는 값이 실제 값이 아니라 10번지에 가면 원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한번 참조하는 방식을 보라고 하죠? 직접 주소 다이렉트라고 합니다.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주 기억장치 의 주소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주소는 인다이렉트라고 하죠. 명령어의 주소 부분으로 정한 기억장소의 뭐가 내용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곳의 주소로 이용되고, 이거는 이제 포인트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처리가 유연성이 좋지만 주소 참조 횟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똑같은 명령어를 이걸 간접 주소로 봤다라고 하면 10 하게 되면. 10번지에 가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번지 가면 실제 원하는 값 이렇게 참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2회 이상 참조하는 방식. 우리가 뭐라고 하죠? 간접 주소 지 정방식, 포인터 주소. 또는 여기 보면 기억 장소의 내용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뭘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간접 주소 지 정방식, 인이렉트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잘눈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약식 방식, 약식 주소라고 합니다. 명령의 주소 부분과 특정 레스터가 더해져서 실제 주소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명령의 주소 부분과 특정 레스터가 더해져서 실제 번지를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이게 시험에는 뭐로 나와요? 약식 주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약식 주소 그러면, 아, 이게 계산에 의한 주소지정 방식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계산에 의한 주소지정 방식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상대 주소지정 방식, 인덱스 주소지정 방식, 베이스 주소지정 방식에서 세가지인데이 상대 주소지정 방식은 실제 주소를 계산할 때 프로그램 카운터와 명령의 주소 부분이 더해서 실제 주소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인덱스 주소지정 방식은 인덱스 레스터와 명령의 주소 부분 값이 더해져가지고 실제 번지를 계산하는 방식이, 방식이구요. 베이스 지도 지정 방식은 베이스 레스터의 값과 주소 부분에더해서 실제 주소, 유효 주소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옵니까? 요게 나옵니다. 상제 주소, relative address에서 실제 주소를 참조할 때 프로그램 카운터와 명령의 주소 부분, 번지부에 있는 값이 더해져서 실제 번지를 참조한다. 뭐요이게 상대 주소지정 방식, 이게 나옵니다. 시험에는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기억장소에 따른 분류를 보니까 절대 번지, 이 영어로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absolute, absolute, absolute 이게 뭡니까? 0, 1, 2, 3, 4, 의16 진수의 숫자로 되어있는 번지를 뭐라고 한다? 절대 번지라고 하죠. 상대 번지는 relative 해고 기준 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위치를 표시하는 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상대 번지라고 하죠. 이렇게, 16진수로 0, 1, 2, 3, 4. 할당된 번지를 뭐라고 한다? 절대 번지, 앱 b 루트그 다음에, K라는 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떨어진 번지, 이렇게 표시하는 걸 뭐라 하기가 뭐라고 합니까? 상대 번지. 기준 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겐 주소는 순차적인 주소 지정 등에 유리하고요. 주소 지정에 두 개의 레스터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빨리 검색할 때 많이 쓰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주소를 정하는 음, 필드가 없는 0번지 명령어에 스택의 탑 포인트가 가리키는 오퍼랜드를 암시하여 이용하는 주소지정 주소 방식 암시 주소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implied 이렇게 외웠죠. 암시 주소, implied 주소지정 방식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 명령이 오퍼랜드 부분에 실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어 메모리 참조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명령, 인스트럭션은 오피 코드와 오퍼랜드가 있는데 여기 뭐예요? 이 오퍼랜드 이 부분에 이0이 실제 값이라는 얘기죠. 메모리 참조를 하지 않는 방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오퍼랜드 길이가 한정이 되어 실제 데이터의 길이에 제약을 받는 방식.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즉시 주소, 이미디어트라고 하죠. 메모리 참조를 한 번도 하지 않죠. 이미디어트. Immediate.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죠.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문제 보시면 똑같은 문제죠. 오프라인 자체가 연산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있죠. 명령이 번지부에 있는 요 값이 실제 값이라는 얘기죠. 100이라는 값이 100이 따0면 실제 값이에요. 메모리 참조 한 번도 안 하죠. 뭐라고 합니까? 즉시 주소 이미디에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이 기억 장치 내의 주소를 나타내며 단순한 변수 등을 액세스할 때 사용되는 주소 지정 방식을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에 번지부에 이 번지부 즉 이렇게 100번째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제 값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주소 부분에 있는 값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실제 기억 장치 내의 주소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뭐야 이게 직접 주소 이렇게 사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5번 같은 문제입니다. 이진수로 부여된 주소의 값이 직접 기억장치의 피연산자가 위치한 곳을 시정하는 주소 지정 방식.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직접 주소. 이렇게 보입니다. 6번 문제 보니까 다음 주에 절대 주소 표현 방식이 그랬서 절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16진수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숫자로 된 번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16진수로 부여된 번지를 참조하는 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부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명령의 주소부를 연산 주소로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죠. 명령어 여기 주소에 100번지에 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100번지에 가게 되면 실제 값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메모리를 한번 참조하는 방식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접 주소 지정 방식, 직접 어드레싱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8번에 명령 내 오퍼랜드 부분의 실제 데이터, 아, 명령 오퍼랜드 부분에 주소가 실제 데이터 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포인터의 주소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유연성이 좋지만 주소 참조횟 수가 많다는 단점이 있는 주소 지정 방식, 포인터 주소, 메모리 참조횟 수가 많다. 그럼 우리가 뭘 답으로 보셔야 돼요?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인 다이렉트라고 보셔야 되죠. 2번 정답입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다음과 같이 현재 번지부에 표현된 값이 실제 데이터가 기억된 번지가 아니고, 그곳에 기억된 내용이, 이 내용이 실제 데이터의 번지가 되도록 표시하는 것이, 즉, 여기 지금 명령에서 이 번지부에 200 있다. 그러면 200이, 200번지에 가, 200번지 안에 있는 이 내용이 3000번지에 가게 되면, 실제 값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주격장소를 2회 이상 이렇게 참조하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간접 주소 정방식 인다렉트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네,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보시면 주소 여기 보니까 명령어에 이렇게 보니까 주소 10에. 주소 10에 우리가 이제 16진수로 차례대로 0, 1, 2, 3, 4 이렇게 부여된 번지를 뭐라고 합니까? 절대 번지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주소 10에 뭐가 있어요? 20이라는 값이 있고, 그다음 여기 보니까 20번, 20번지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지? 실제 값이 40이라는 값이 있다. 이때 이걸 간접주소로 지정해서1 0번지로지정했 간접주소로 봐서 메모를 참조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간접주소는 이제 명령의 번지부 에 안에 있는 이 내용이 실제 데이터의 번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즉 20번지에 가면 실제 값은 뭐가 있습니까? 40 있죠? 이렇게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계산에 의한 주소수정 방식 뭐예요? 명령의 번지부와 특정 레스터가 더해지는 방식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명령의 번지부와 프로그램 카운터의 내용이 더해져서 실제 번지를 계산하는 방식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찾으셔야 되겠죠. 자, 12번. 자, 주소 접근 방식 중에서 약식 주소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 거, 약식 주소,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13번에, 주소 표현 방법 중 실제 데이터를 얻기까지 메모리 참조를, 메모리 참조였 수가 가장 많다.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절대 자료 생략 주소. 자, 약식 주소는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죠. 명령의 번지부와 특정 레스터가 더해져서 실제 번지를 계산하기 때문에 메모리 참조 횟수가 가장 많아지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14번에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해서 주소를 정하는 방식이 그랬죠. 이 번지를 계산할 때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과 명령의 주소 번지 부분, 주소 부분이 더해져서 실제 주소를 계산한다. 우리가 뭐라고 해 그래? 이거를 상대 주소 지정 방식 이렇게 이제 보셔야겠죠. 2번이 답입니다. 15번 문제 보시면, 인스트럭션의 주소를 실제 기억 공간과 연관시켜 분류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거라그렇죠 여기 보면 실제 기억 공간이라는 게 뭐예요? 16진수로 이렇게 0, 1, 2, 3, 4 이렇게 부여된 번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번지, 절대 주소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특정한 번지, K라는 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떨어진 번지, 이런 식으로 실제 기억 공간과 관련된 거는 뭡니까? 절대 주소와 상대 주소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장치의 고유 번지로서 01234와 같이 16진수로 약속하여 순서대로 정해놓은 번지 즉 기억장치 중에 기억장소를 직접 숫자로 지정하는 주소로서 기기와 정보가 기억됐다라고 되어있죠. 01234와 같이 이렇게 숫자로 된 번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번지, 절제 주소라고 하죠. 정답 매번4번 정답으로 찾으셔야 되죠. 자, 17번 같은 문제입니다. 기억 장치 의맨 처음 장소부터 1바이트마다 연속된 16진수의 번 번호를 부여했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심볼릭, 앱솔루트, 엘러티브, 니모니. 자, 심볼릭이나 니모니는 기호 번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6진수의 숫자로 된 번지 뭐라고 합니까? 앱솔루트라고 하죠. 앱솔루트. 절대 번지죠. 앱솔루트. 절대 번지를 영문으로 이렇게 표기해서 찾으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앱솔루트, 아, 절대 번지구나. 기억하시게 됩니다.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시면 순차적인 주소 지정이 유리하고 주소 지정이 두 개의 레스터가 사용한다. 그럼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세긴 예, 어드레싱이라고 그랬죠. 세긴 어드레싱.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4쪽에, 이제, 포인트 13번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제어 장치 제어 방식이 나와 있는데요. 메이저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메이저 스테이트는 CPU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태를 표시하고요. 이 명령 사이클은 한 명령의 실행 과정이 하나 이상의 머신 사이클로 이루어진 사이클을 명령 사이클,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하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이두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메이저 스테이트, 메이저 스테이트에서 명령 사이클에 수행 순서라든가 그 밑에 나와 있는 이 메이저 스테이트 명령 사이클 의 수행 순서를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크게 구분지는데 두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자 메이저 스테이트에서 명령 사이클의 수행 순서를 보면 첫 번째 뭐합니까 인출 패치라고 하죠. 즉 명령어를 읽어드리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간접 사이클 인달 사이클은 실제 주소, 유효 주소라고 하죠. 유효 주소를 계산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실행 사이클은 이스크트 사이클에서 말 그대로 실행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럽 사이클은 특정한 문제를 특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터럽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에서 명령 사이클의 수행 순서는 인출, 간접, 실행, 인터럽트, 패치, 인디렉트, 이스크트, 인터럽트 이런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사항은, 명령 사이클의 수행순서 중에서, 이 직접 사이클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 메이저 스테이트에서 명령 사이클의, 에, 시행, 수행 수행순서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시고요. 그두 번째, 이제 메이저 스테이트에서 명령 사이클의 실행순서를 다른 형태로 보면, 일단은 패치, 명령을 읽어드려요. 그 다음 뭐하죠? 인스트럭션, 디코딩. 디코딩이 뭐야? 해동한다는 얘기죠? 명령 해도가고그 다음 뭐합니까? 실행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라이트 백, 저장한다는 얘기죠? 실행된 명령은 저장한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저 스테이트에서 명령 사이클의 실행순서는 인출, 간접, 실행, 인터럽트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패치, 디코딩, 실행, 라이트 백업, 이런 식으로, 저장한 단계로가신다 이런 식으로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1번에, 한 명령의 실행 과정이 하나 이상의 머신 사이클로 이루어졌다.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 사이클. 이번에 다음 중 제어 장치 명령 사이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인출, 직접, 간접, 실행. 뭐는 없다? 직접 사이클. 직접 주기라는거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용해 보시고. 3번에 컴퓨터 스템에서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CPU에서 이루어지는 동작 단계 하나로 기억 장치로부터 뭐한다? 명령어를 뭐한다? 그어요 여기에 읽어 드린다. 읽어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재기록 해독 인출 실행 뭐라고 했어요? 인출한다, 패치한다 그랬죠4번 문제 보시면 제어 장치가 앞에 명령 실행 완료한 후 다음에 실행할 명령을 기억 장치로부터 가져오는 동작을 완료할 때까지 주기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봤죠. 패치, 트랜스포트 사이클, 서치 타임, 런 타임 이렇게했는데 여기 보니까 에. 명령어를 지금 보니까 요뭐 한다는 얘기예요 읽어오는 동작. 명령, 명, 출행할 명령을 기억장치로부터 가져오는 동작. 명령어 읽어드린다는 얘기죠? 명령을 읽어드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패치한다 그랬죠? 패치 사이클. 이렇게 답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일반적으로 컴퓨터 CPU에서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기 이루어지는 동작단계를 바르게 나야 된거 그랬죠? 뭐합니까? 패치하고, 그 다음 뭐하죠? 그렇죠. 디코딩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라이트백 이런 장계를 거치겠죠? 예, 2번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다음은 명령어 인출 전차를 보인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 그랬죠? 자, 여기 보니까, 명령어를 꺼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4번에 리얼에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에 가서 번지 레스트로 옮겨주는 겁니다. 이걸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 프로그램 카운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가 기억했다고 그랬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 인출 전차에서는 제일 먼저 뭐예요? 명령어를읽어드려야되는데그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 어디 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번지레스트로 옮긴다. 여기에 가장 먼저 온거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리얼이 가장 먼저 온거 뭐예요? 3번이 먼저 왔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명령어를 주기억장치로 읽어드리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명령을 코드를 명령레스트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어 인출 절차에서는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보다, 가장 먼저 할게 보다,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을 읽어드린다.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을 번지레스트로 옮겨진다. 왜? 이 프로그램 카운트에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명령어 인출 절차를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을 번지레스트로 옮긴다.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을 읽어드린다. 이 부분이 가장 앞에 나온 거, 요거 기억하셨다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